하이쿠 반갑습니다. 아, 오늘 업데이트 내용 한번 살펴볼텐데요. 스페셜 미션 후반전이 열렸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어, 받아야 되는 보상들도 좀 다르고 그리고 신캐도 나왔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월 10일 목일 업데이트 미 이벤트 안내 자 누굽니까? 아 어, 외모가 진짜 우리 모노 되게 이쁘다 그죠? 그러고 보니 우리가 마신 쪽, 인간 쪽, 종족불명 쪽, 뭐 라그 쪽 있는데 재앙 쪽을 완전히 잊고 있었네 어 재앙 쪽에 신규 영웅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일지 와 일단 외모는 굉장히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마노레 그림자 철혈의 모노입니다 일단 여러가지 좀 보기 전에 모노부터 한 보고 갑시다 스페셜 픽업이고 600 마일리지 획득이고 궁, 궁부터 한번 볼게요 <놀라> <놀라> <놀라> <놀라> 야 현란하다, 현란해, 어. 자, 우리 강모노다, 그죠? 강모노 궁이고. 자, 개성 볼게요. 그림자의 맹습. 어, 전투 참가 시 적용입니다. PVB에서 전투에 참가한 아군 7개 제왕 영웅 1명당 7개 제왕 영웅의 기본 능력치가 6%씩 증가하고, 자, 제왕 3명 쓰면 18% 증가겠네요 기본 능력치 18%다. 음, 그 정도. 그리고 전투 시작 시 자신의 치왕만큼 자신의 주피가 증가한다. 치확만큼 어 치확이 한 100% 되면 주피가 100%가 어, 여기 약간 그래요? 치확 100%면 한번 스킬 보도록 할게요 슬래시 마스터입니다 모든 적분에게 공격력 185% 약점 피해 를 준다 약점 피해 차크닥 전체 약점기입니다 신부 브린의 자리에 네가 들어오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약간 개성도 그러고 보니까 신부 브림리 라그 캐릭터들 쓰는 쪽이라면 일만은 제한 캐릭터를 쓰는 쪽. 오, 오, 약간 그쪽 라그 쪽이 약간 부진한 걸 얘들이 대신하려나 그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봐봐, 취향만큼 주피 증가, 막 주피 100% 증가 상태에서 약점으로 전체 팍베으면 상당할 수도 있는데. 오, 요거, 저도 아직 안 뽑았는데, 뽑는 생방을 한번 바로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클리어. 올 클리어는 이 e 스킬. 모든 아군에게, 모든 모드, 아군 디버프 해제가 있고요 디버프 해제 있습니다. 해제는 참 소중하거든. 해제 있고, 세턴 동안 치확 50%에 치피 80% 증가. 아하, 이건 지한테 아주 유리한 버프네요. 뭐, 이게 삼성 기준이니까, 뭐, 일성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치확이 올라간다. 치확만큼 주피가 올라가니까. 거기다 치확이 올라가서 치명이 잘 터지니까 치명 피해가 또 높음 더 좋겠죠. 와, 자 궁입니다. 풀 이젝션입니다. 자 전체 비기, 전체 비기 파크닥, 예, 강문호 답게 풀 이젝션이다. 자 필살기 레벨이 높아져야 주피, 아 비기 피해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인업은 약간 요런 정도. 어, 아무래도 재앙 쪽 애들로 많이 좀 들어 있고, 와 여기 찬드라 형이 괜찮거든요. 찬드랑 필업 좀 해놓으면. 그런 정도 의미로 보이고요 자, 이벤트입니다. 뉴 이어 페스티벌 후반입니다. 자, 이벤트 미션 및 보상 있는데, 요거다, 그죠? 요거, 어, 다 하게 되면은, 목걸이도 보이고, 조각성 고인도 보이고, 망치도 보이고, 모래도 보이고, 강인석도 보이고, 좋은 것들 다 들어있고, 뽑기 티켓 총몇 개고, 총 10장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UR 목걸이까지 그 다음에 잔반을 향해 돌진 잔반 로드 이벤트를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또 새로운 형태의 이벤트더라고 그냥 이렇게 이제 먹어 나가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말이죠 자 끄덕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어. 자, 이렇게 어떻게 가는 게 이득이겠노 하나 둘셋넷 다섯 이게 이득이겠는데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열쇠하나 차크닭 먹고 와아 열쇠 먹기 다 열리는구나 이 고기가 조, 좋은 거더만 고기가 고기 모루 모루나 챙기고 고기 역시 스테이크지 이거 토마호크네 여러분 토마호크입니다 토마호크 개맛있지 이거 뺐다고 여기 달린 거 이렇게 자 이거 먹고 차크닥 차크닥까지 자 이런 그닥, 식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상당히 그죠 이런 식으로 확정 보상까지도 쫙 있고 어이고 푸짐하게 한 번들 하시면 좋겠군요 그러면 이제 요거 이동 가능 횟수 이제 재화가 필요할 거 아니야 요거는 이제 메인 스테이지나 프리스테이지나 리버스테이지 우리 열심히 숙제하면막 들어와 어, 하루에 하 하루에 100개까지 얻을 수 있고 그걸로 이동하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잠반로드 발판 보상입니다 와 색깔 화려하네 싹다 챙겨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각층 스쿼어 보상도 있고요 와 이게 뭐지? 하여튼 와 이게 좋네요 좋다 기분 좋다 자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들 스페셜 하거든요 아 이거 뭔지 알지? 자 스페셜로 가면 요렇게 야 이거 우리 그동안 이제 스토리 깨면서 했던 거 한번 추억하면 다시 깨고 다시 깨면서 다이아랑 각종 고급 재화들 챙길 수 있는 이벤트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여기 마일 모습도 보이고 자그 다음에 신규 진보스가 나타났습니다 4대 천사 류디시엘을 처치하라 오마가우드 머리 또 이마 까니까 또또 또 다른 매력이 있네 이쁘시다 자 이쁜 만큼 우리가 또 열심히 두드리 패가지고 <웃음> 재활을 한번 또 잘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상위 5판에 들어야 안 되겠나? 아니 10판에만 들어도 어. 아니, 15판에만 들어도 어, 30판에만 들어도 어, 50판에만 들어도 30개네 다이아가. 야 이거는 반만 해도 여러분 상위 50판은 가능하겠지? 이 코스튬도 있고 다이아 30개도 있고. 두슨바도 괜찮겠는데? 어 상위 60판에도 다이아는 30개야, 8 0는은 이제 10개고, 50판엔 들어야 그래도 코스튬까지 챙기겠네요. 또 누적 스코어에 따라서 어 좋다, 아, 달달하게 또안 받으시고 상점 가가지고 또 한번 야이 코스튬도 있고 이 카드도 있고 있네.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벤트 보스 퍼레이드 지금 진행 중이죠. 이번엔 이제 발로자 나오니까 아, 발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누름 다 뜯을 패잖아 저것들. 그래가지고 좀 받으시면 좋겠고, 솔가스 대보상 전전도 후반전 하니까 요것도 소탕 차크닥 해가지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싸움 축제 승리 달성 이벤트도 합니다. 네, 싸움 축제, 사람 좀 만나겠네. 어, 한번. 푸짐하게 차려져 있군요 진짜 주는 이벤트만 꼬박꼬박 해도 여러분 진짜 이게 무슨 막 과금템들 만큼 줘요 잘 준다 진짜 자 대난투 승리상자가 이번에 또 신년 페스티벌 승리상자로 변경 돼 가지고 원래는 대난투 승리상자가 요 정도 수준인데 여기가 업그레이드 된거 음, 그걸로 받게 됩니다 대난투들 잘 하고 있나요 이거 재밌어요 대난투가 꽤 재밌는 콘텐츠인데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고 순찰 파견 소탄권 두배 이벤트도 합니다 1일 임무 보상 변경 이벤트도 하는데요 자1퀴들 열심히 하시죠 어, 변경된 게좀더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쫙 받으면 좋겠고 전투 이벤트 해가지고 또 다이아들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일단 저는 이 모노 오늘 생방에서 뽑아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만 좀 즐겨보시고 일단 바로 뽑지 마시고요 왜냐면 워낙에 막강한 두 캐릭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마가 어떨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